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모바비 2021 강의 세 번째 시간 모바비 기능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도구창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오늘 알려드릴 도구창 활용은 거의 모바비로 편집을 하면서 80%에 가까운 활용성이 요구됩니다 거의 모든 작업을 이 도구창으로 활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바비를 강의하는 영상들 중에서 오늘이 가장 가장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되겠죠 한 번에 다 알려드리면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약 2강에서 3강 정도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바비 비디오 창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바비를 실행을 했고 영상을 미리 보기로 불러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빠르게 복습을 해보면 도구창을 들어가서 오디오 편집 있었죠 그래서 동기화, 동기화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싱크를 맞춰 주는 거였고요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수동으로 음악을 더 빵빵하게 만들 수 있는거 그다음 소음 제거 같은 경우에는 가음 세세한 잡음이나 소음을 제거해 줄수 있는 거였고요 오디오 효과 오디오 효과는 음성 변조 음성 변조 효과였죠 비트 감지는 내가 원하는 컷 편집을 하기 위해서 비트를 잡아주는 거 그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도구창을 활용한 거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오디오 효과였으니까 이번에는 비디오 효과로 들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비디오 편집입니다 비디오 편집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불러와야 되겠죠 이렇게 영상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색상 조정 색상 조정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창에 필터 있죠 필터 굉장히 많은 필터들인데 넣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 색상 넣어 하면서 색상 조절하실 때 필터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요만큼 해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이 요만큼 해서 도커팬지 이렇게 자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요, 요 부분만 뭐 예를 들어서 요거 자동 대비를 하고 싶다 이렇게 넣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별표 표시 보이시죠? 별표 표시면 내가 지금 이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일반 일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 더블 클릭해 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있다가 클립 속성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일반 속성 해서 적용된 효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효과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된 효과 이렇게 보시고 자동 대비 이렇게 그래서 넣었으면 고급 설정 보시면 내가 직접 밝기를 요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대로 수치를 적으실 수도 있고요. 너무 하얘졌죠? 요렇게 이런식으로 밸런스 요렇게 맞추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걸 다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요렇게 색상 조절하시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끌어가지고 내가 한꺼번에 이 느낌을 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다 들어가집니다. 아주 간단하죠? 적용된 효과 빼고 싶으면 요렇게 빼시면 되고요이런식으로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다른걸 놓고 싶다 하시면 안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누아르가 지금 4개 다 들어갔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이런 식입니다. 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 클릭을 한 다음에 적용된 효과를 보시면 누아르 해서 빼기를 하면 4개 다 빠집니다. 동시에 같이. 아주 간단하죠? 한꺼번에 넣고 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난이 클립만 빼고 싶다 이러면 제외를 해보겠습니다. 누아르 해보면 클립 특성을 확인했을 때 4클립에 4개였는데 이제 4클립이 3개가 됐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색상 조절 그럼 내가 원하는 느낌을 나타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르고 회전하기 일명 크롭 기능입니다 이게 예전에 2020 버전에는 크롭을 하고 난 다음에는 화질이 좀안 좋아졌었어요 근데 이번 2021 버전에 바뀌면서 화질이 좀더 좋아졌습니다 이게 20 버전과 21 버전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세개를 알려드렸죠 제가 저번에 동지화랑 공백 생기는 거 이렇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요부분 잘라내고 이렇게만 하고 싶다 이렇게 늘려서 마음대로 이렇게만 남기고 싶다면 적용 이렇게 하면 요 부분 남겨지게 아주 쉽죠? 이렇게 남기는 거고요. 평 같은 거, 경우에도 그렇게 움직이면 화면이 내가 원하는 각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적용 마찬가지로 별표 표시 누르시면 적용된 거 자르기 적용된 거 보실 수 있죠? 없애고 싶으면 이렇게 없애시면 되고요. 다시 효과 들어가셔서 오버레이 자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PIP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오버레이는 뭐 말이 그냥 이렇게 오버레이로 어 있는데 그냥 흔히 내가 영상 위에 사진을 올린다던가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영상을 두 개를 불러와서 이렇게 올렸죠 근데 지금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버레이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면서 조절을 할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고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요런식으로 하는거고 그냥 영상 위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놓고 싶으면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 및 확대 이동 및 확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키프레임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뭐 확대 축소 요런식으로 말 그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비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좀 어, 키프레임 개념이 들어가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대를 끌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밖에 보이는 점선 있죠 이 점선에서 여기 안에 보이는 이 점선으로 요렇게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확대가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키프레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더블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요렇게 확대하실 수도 있어요. 요, 여기를 확대를 시키고 싶으시면 여기서 요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줌인 줌아웃이라고 하죠? 축소도 축소 같은 경우에도 축소를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요 여기 빨간 점선에서 검은 점선으로 이렇게 줌아웃이 되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평범하게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쭉 이렇게 줌아웃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능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른쪽 버튼 혹은 더블클릭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 키프레임 편집해가지고 내가 이걸 늘릴 수도 있고 제거 재설정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설정해서 요거를 이렇게 늘린 상태에서 요만큼까지 하겠다 편집해서 요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까 제가 바꾼 만큼 요렇게 비스듬하게 요렇게 됐죠. 줌아웃이 요렇게 변경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방향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미리보기로 보면은 초점이 여기 있다가 요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도 초점 여기있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방향도 여기있다가 요렇게 카메라 여기있다가 요렇게 이동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바깥에 있는 검은색 점선에서 이렇게 빨간색 점선으로 요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키프레임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어,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나머지 방향도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이 싫다 그러면 요렇게 약간 위쪽으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조절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맞춤 부분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키프레임이랑 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키, 모두 키프레임 제거 재설정 편집하실 수 있죠. 나중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 텐데 이 이동 및 확대할 때도 자동적으로 넣으실 수도 있는가 반면에 또 원하는 대로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더 줄이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확대 이 부분을 확대를 하고 싶다. 이만큼만 확대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지금 이 클릭 같은 경우에는 확대하고 축소를 같이 넣어놨어요. 그럼 줌인 줌하을 효과가 될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쭉하다가쭉 이렇게 줌인 돼서 확대가 됐다가 이만큼까지는 가다가 다시 축소 이렇게 줌아웃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 및 확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한줄 이렇게 색상 조정 자르고 회전하기 오버레이 이동 및 확대를 배웠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것들 한번 또 배워볼게요. 오늘 간단히 복습을 해보면 그냥 색상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급 설정에서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쉬움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끌어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채도 조절 넣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르고 회전하기 크롭 기능이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자르고 싶다. 자르고 적용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PIP 기능이죠. PIP 기능인데 이거는 내가 자동적으로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자른 부분에 또 다시 오버레이가 되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했었고 이동 및 확대, 방향을 이동한 거였죠?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확대, 축소, 주민, 중화 요런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했을 때 클립 속성에 대해서 적용된 효과 이렇게 보시면 별표 누르시면 이렇게 자르기가 됐고 이렇게 요 효과가 적용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볼륨 조절하고요. 적용된 효과 조절할 수 있고 일반 속성에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기능 넣어서 속도 조절, 역재생 그런 것도 다 가능한 거 여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바비 2021 기능들 중에서 도구창을 활용하기 1탄을 진행해 봤는데요 모바비도 이렇게 알차고 은근히 숨겨진 기능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과 응용을 해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영상은 끝이고요 지금부터는 방향성에 대한 소통이라든지 잡담을 한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할 거라서 혹시 시간이 없으시거나 지루하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에게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계속 방향성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 컨셉이 무료 소가금 그리고 입문 초보 이런 가성비 위주의 컨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모바일 파워 디렉터 PC 파워 디렉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프로그램들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편집하면서 느낀게 전문적으로 일을 하거나 혹은 엄청난 효과를 만들지 않는 이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가성비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두 프로그램들은 금액들도 조금 있는 편이라서 각인 CG에 맞지 않아서 제외하도록 하고요 완전히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각인 c g 맞지 않아 빼는 거라서 제가 부계정이 있어요 유튜브 부계정이 있고 그두 번째 채널에서 모바일 파워 디렉터와 PC 파워 디렉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지만 그렇게 파워 디렉터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채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잘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소개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강의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비교 분석 혹은 다른 영상들 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편집이 필요한 정보들 이런 영상을 다양도로 만들어서 계속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